많은 유튜버 분들이 시청 지속률을 엄청 신경쓰고 떡상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시청 지속률에 너무 신경쓰고 계신가요? 오늘부터는 시청 지속률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세요 시청 지속률은 저희 유튜버에게는 중요해도 유튜브 회사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분짜리 영상을 찍었는데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3분이 떴어요 그럼 시청 지속률은 30% 겠죠? 저희 유튜버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10분짜리 영상 3분밖에 안 봐줬으니까요 내가 밤새 만든 나머지 7분은 왜안 봐주는 거야? 내 시간 너무 아깝잖아 보상 심리 때문이겠죠? 그럼 이번엔 6분짜리 영상을 찍었는데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3분이 떴어요 그럼 시청 지속률이 50%겠죠? 유튜버 입장에서는 50%나 받았으니 엄청 땡큐죠. 네이 두가지 경우 유튜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6분짜리 영상 3분 본거랑 10분짜리 영상 3분 본거랑 같은 3분으로 지급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시는 분있을거예요 시청 지속률은 유튜버 입장에서 많이 신경쓰이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회사 입장에서는 그닥 신경 쓰이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에 반해 시청 지속 시간은 유튜브가 봤을 때 현금 같은 수치입니다 시청 지속 시간이 유튜브에게는 가장 중요한 재물입니다 시청자가 3분 동안 영상을 봤을 때이 3분 후에 사람들이 보지 않은 영상이 3분이든 7분이든 크게 상관없습니다 던질까 말까 영상 기억하시나요? 이런 거 있죠?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던던던 던, 던져 1 0 시간짜리 던질까 말까 영상들 시청 지속률이 1에서 2%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인기 영상도 가고 사람들 피드에 추천도 많이 되는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 지속률은 유튜브가 아니라 내가 만든 영상 시청자들이 끝까지 안 보는 걸 아깝게 생각하는 유튜버의 입장에서 참 많이 신경 쓰이는 수치라는 것을요 시청 지속률 너무 중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청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청 지속률이 낮게 나왔다는 건그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영상을 짧게 하거나 지루한 부분을 제거해야죠 지금 이 그래프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네, 여기서 어떤 구간에 사람들이 내 영상에서 이탈하는지 체크하고 개선하시면 시청 지속률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떡상의 기준은 시청 지속률이 아니라 시청 지속 시간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초 20초짜리 몇백만 조회수 영상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썸네일을 통한 노출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공유 댓글 그리고 트렌드 타이밍 운동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할게요 시청 시간이 가장 제일 무척 중요합니다 시청 지속률은 제가 만든 영상에 대한 효율성입니다 그럼 모두 유튜브 화이팅입니다 화이팅!